미국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핵실험으로 인해 북극의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괴수 리도사우루스가 깨어납니다. 이에 깜짝 놀란 남자가 절벽 아래로 사뿐히 주저앉는 사이 어느덧 바다를 건너 미국에 상륙하게 되는 리도사우루스. 결국 갑작스러운 괴수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에 입사하게 되고 이에 잔뜩 흥이 난 리도사우루스는 자동차를 사뿐히 지려밟으며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야말로 도시를 초토화시키게 되는데요. 유진 로리 감독의 1953년작 심에서 해온 괴물은 스톱모션의 대가인 레이 헤리하우젠의 대표작으로서 원폭 실험으로 인해 깨어나게 된 고대의 괴수라는 설정으로 이듬해 제작된 혼다 이시로 감독의 전설적인 괴수 고지라 시리즈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괴수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리도사우루스의 등대 습격 장면은 지금 봐도 정말 박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레이 헤리하우젠의 대표작을 한편더 소개해드려 봅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는 탈로스라는 이름의 거인이 등장하는데요. 대장장애의 신헤파이스토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청동 거인은 극중 신들의 보물을 수화하는 크레타섬의 방어병기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산만한 덩치를 자랑하는 거대한 몸집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위압감. 그 웅장한 모습은 마치 사람이 개미처럼 보여질 정도였는데요. 특히 탈출하려는 배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린 뒤 마치 짬통에 잔반 털어내듯 사람들을 털어버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스펙타크! 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파이팅 넘치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랬던 그도 결국 초성 찬스를 사용해 약점을 알아내게 된 헤라클래스로 인해 무너지고 마는데요. 발뒤꿈치가 약점이었던 탈로스가 붉은 연료를 쏟아내며 최후를 맞이하는 이 장면은 어릴때 tv에서 보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뭐 그땐 저도 많이 어렸으니까요. 다음은 좀 유니크한 느낌의 식물형 괴수인 오드리 요가 등장하는 뮤지컬 영화 흡혈식물 대소동입니다. 개길식이 일어나는 날 우주에서 날아온 한 줄기 광선에서 태어난 이 정체불명의 식물은 독특하게도 인간의 피를 양분으로 삼아 성장하게 되는데요. 성체가 되면서부터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등 매우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뮤지컬 영화답게 노래 실력도 아주 대단하죠. <웃음> Cause if you I can grow up big and strong. 아무튼 이후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한 오드리 이호는 주체할 수 없는 식욕으로 시모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도씩 잡아먹으며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포악한 괴수로 각성하여 주인이었던 시모마저 먹어치워버리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연출하게 되는 오드리 이호 참으로 배은망덕한 녀석이죠. 참고로 영화 마지막에서는 결국 번식에 성공한 오드리 2호가 도시 전체를 개박살내고 다니는 명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 시퀀스는 웬만한 괴수 영화 뺨칠 만큼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불가사리 시리즈에 등장하는 괴수 그래보이드는 영화 사상 가장 흉측하면서도 독특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평소엔 땅속에 숨어 있다가도 진동이나 소리가 감지되면 냅다 튀어나와 먹잇감을 캐치. 입속에 달려있는 세개의 촉수를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요리하게 됩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몸집에 비해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지능도 매우 뛰어난 편이라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덫을 간파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긴장감이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업 시켜주었더랬죠. 참고로 2편 이후부터는 그래보이드의 진화형 개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2편에서는 그래보이드의 몸을 찢고 나온 이족 보행형 괴수 슈리커가 등장 비록 전보다 몸집은 작아졌지만 열감지 능력으로 먹이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입으로 새끼를 낳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강력한 멘붕을 선사했더랬죠 또한 3편에서는 슈리커가 허물을 벗고 이른바 S블레스터라는 괴수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는데요 노골적인 장명셋스에서도알수 있듯이 이 친구는 체내에서 발생한 가스에 불을 붙여 하늘을 날아다니는 심하게 역동적인 스킬을 구사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관계로 이 친구 얘기는 이쯤에서 패스해야겠네요. <목소리> 다음은 인간의 무리한 욕심이 빚어낸 인류의 대재앙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역대 최악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입니다. 애칭은 인도미누스의 아이를 따서 일명 아이렉스라고 불리우며 더 크고 무섭고 쿨하게 만들어 달라는 마스라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상 5만 유전자를 뒤섞은 끔찍한 혼종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덕분에 뛰어난 지능과 더불어 어마무시한 힘 극강무도한 호전성은 물론 양서류와 갑오징어의 유전자로 인해 각종 특수 스킬까지 갖추게 된 인도미누스 렉스는 극기야 사육장을 탈출한 뒤 주라기 월드 전체를 생지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녀석이 사냥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즐기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으로 따지자면 그냥 사이코 살인마였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랬던 인도미누스 렉스도 결국 마지막엔 렉시와 블루의 협공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역대 공룡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 중에서 단언컨대 가장 멋지게 연출된 장면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사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속된 말로 진짜 바지에 못살 뻔했었더랬죠. 2006년의 어느 날 한강 고수부지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발견됩니다. 곧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는가 싶더니 이내 날렵한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하는 괴물. 이는 사실 6년 전미 8군 용산기지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포름 알데이드의 영향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변종 생명체였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괴물의 등장은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화끈한 일탈을 선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의 양서류인지 어류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막 생겨먹은 외모를 자랑하며 닌자어새신 뺨치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시선 강탈 인간을 통째로 집어 삼킨 후에는 뼈만 골라서 토해내며 발라먹기에 진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최후에는 결국 웨이전트 옐로우라는 화학무기에 맞아 치명타를 입은 뒤베두나의 불화살을 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과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의미로 영화 역사상 가장 흉악하면서도 치명적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괴수 캐릭터 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봉준호 감독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영화 자체는 똥망작의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장면 하나하나를 뜯어서 짤방처럼 보면 나름 멋진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다음은 하필 디워에 출연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평가절하당해버린 비운의 최종보스. 부라키입니다. 여의주를 통해 용이 되어 인간들을 말살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사악한 이무기로서 마치 코브라를 연상케 하는 살벌한 비주얼과 폭풍같은 카리스마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대한 몸집으로 빌딩을 타고 올라가 주인공 커플을 보며 처우는 장면이 가장 유명하며 후반부에 벌어지는 착한 이무기 발키루와의 대결 장면도 꽤나 멋진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었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영화에서 가장 멋졌던 장면을 꼽으라면 역시 영화 중반에 등장했던 화려한 시가전 장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영화의 완성도에 비해 특수효과나 액션 연출이 지나치게 좋은 편이라 적어도 이 장면 하나만큼은 쓸만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아무튼 각본이랑 연출만 좋았어도 이정도로 까이진 않았을텐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하, 하긴 뭐 각본이랑 연출 말아먹었으면 다 말아먹은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타이탄 시리즈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환상수,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존재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괴물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좌우 시각세포를 조이조이 엔조이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관계로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는 건 절대 무리. 다음은 그 중에서도 전설의 바다괴물로 잘 알려진 거대 해양괴수 크라켄을 소개합니다. 아! 아! 아! 아! 극 중에서는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자신의 살점을 떼어 만들어낸 바다의 괴물로서 원래는 타이탄족을 섬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영화 말미에서 하데스의 명령을 받아 아르고스를 침공하며 그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크라켄은 북유럽 신화 쪽의 괴물로서 그리스 신화는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래저래 하데스와 엮여서 적당히 퓨전된 느낌으로 등장 원래는 오징어처럼 생긴 괴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영화에서는 좀더 박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선보였다고 했죠. 참고로 크라켄은 원작 타이탄 족의 멸망에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여기서 스톱모션 특수효과를 맡은 사람도 역시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레이 헤리아우젠이었습니다. 정말 괜히 스톱모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게 아닌 것 같네요.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덕력이 폭발한 영화 퍼시픽 림에서는 인류를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체병기 카이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극중에서는 태평양 심해에 생성된 브리치라는 포터를 통해 지구로 건너오게 되며 이때 감지되는 배수량과 독성, 방사능 지수 등을 통해 세리자와 척도라 불리우는 섯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급은 그저 카이주를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각 카이주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강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나오는 4등급 오타체의 경우 다양한 기술과 민첩성으로 집시 데인저를 상당히 애먹였으나 같은 등급이었던 무타버어는 스트라이커 유레카에게 떡실신이 되도록 처맞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등급과 능력치는 별개라는 사실 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더랬죠. 한편 카이주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클론 개체 즉 복제 괴수라는 설정이며 카이주의 혈액은 일명 카이주 블루라고 하는 강한 염기성 액체로 이루어져 닿는 것은 무엇이든 부식시켜버릴 만큼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한 방울까지 무기로 쓸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퍼시픽님 2편 업라이징에서는 1편보다 좀더 화려해진 느낌의 카이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맞서는 예그들 역시 좀더 화려하고 가벼워진 느낌으로 등장 1편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편 후반부에서는 메가 카이주라고 하는 합체 괴물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 마리의 카이주가 합쳐야 탄생한 이 궁극의 카이주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크기와 압도적인 힘으로 예거들을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3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리즈인 것 같네요. 일본에서 고지라와 함께 가장 유명한 괴수로 잘 알려져 있는 가메라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거북이 형태의 괴수로서 타 괴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염귀염한 외모가 특징인데요. 본래는 고대 아틀란티스에서 만들어진 궁극의 생체병기로서 지구를 위협하는 갸우스를 격퇴하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원거리 이동시에는 뒷다리를 집어넣어 고압가스를 분출하는 방식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더 빠른 추진력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의 고속 회전비행도 선보이는 등 거북이치고는 상당히 역동적인 액션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주력무기인 플라즈마 화염탄은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진화에 진화를 거듭 시리즈 50주년 기념영상에서는 수십 마리의 갸우스 떼를 한꺼번에 폭사시키는 어마무시한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편 레기움 승례에서는 복부 메가 입자 포라는 비장의 무기까지 선보였다랬죠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네코 슈스케 감독의 헤이세이 카메라 3부작의 경우 타 시리즈와 달리 좀더 어둡고 무게감이 있는 성인 취향 특철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썰리고 박살나는 건 기본 심지어 3편 이리스 각성에서는 카메라가 자신의 팔을 스스로 잘라내는 모습까지 등장하며 괴수 영화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아무튼 헤이세이 카메라 3부작은 괴수 영화 팬들 중에서도 레전드로 여겨질 만큼 최고의 명작입니다. 아직도 괴수 영화가 유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리즈로 화들짝 한번 놀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처음 킹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85년 전. 거칠고 투박한 흑백 화면 속에 꽉찬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엄청난 박력으로 티렉스의 입을 찢어버린다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전투기와 사투를 벌이는 킹콩의 모습은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1976년에는 왠지 전보다 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의 킹콩이 등장. 원작과는 뭔가 다른 의미의 볼거리를 선사하며 두 눈을 부릅뜨게 아니 의심하게 만들었더랬죠. 한편 피터 잭슨이 리메이크한 2005년의 킹콩은 1933년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볼거리와 스토리는 물론 재미까지 한 번에 사로잡으며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해골섬에 살고 있는 5만가지 생명체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줌으로써 다양하면서도 확실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활약이 어마 무시했었죠. 하지만 역시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바로 킹콩과 바스타토사우루스의 대결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3대1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N을 지키며 싸우는 상남자 같은 모습이라던가 거침없이 바스타토사우루스의 턱을 꺾고 비틀어버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심쿵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편 레전드리 픽처스의 2017년작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는 단일 킹콩 영화로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킹콩이 등장합니다. 크기가 무려 30m라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아직 성장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스컬 크롤러라고 불리우는 흉악스러운 외모의 괴수가 등장 킹콩과 박력 터지는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스콜 크롤러를 취업해는 킹콩의 모습이 정말 오지게 멋있었더랬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얼마나 더 강해질지 역시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다음 작품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Oh 명실공이 괴수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며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 대괴수 고지라 핵실험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괴수라는 설정으로 1954년 첫 등장 이후 꾸준히 선과 악으로 가며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예로부터 각종 재난재해와 원폭 피해를 입은 일본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이 그대로 반영된 생명체로서 한마디로 고지라는 신의 화신, 재앙 그 자체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신 고지라에서 강력한 방사열선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은 언제 봐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박력이 넘쳤는데요. 그야말로 대괴수 고지라의 위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1998년에는 헐리우드에서 고지라를 데려다가 터무니없는 괴작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까이고 있는 중인데요. 뭔가 조잡스러진 외모에 세상 쫄보 같은 모습하며 미사일 몇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맷집으로 고지라 팬들을 열통 터지게 만들었더랬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제작사인 토우로부터 이렇게 약해 빠진 놈은 고지라가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은 뒤 이후 공식 명칭이 진라로 개명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아무튼 이후 2014년에는 이런 실패를 만회할 만큼 멋들어진 헐리우드 버전의 새로운 고지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킹콩과 함께 몬스터버스의 주인공이 된이 새로운 버전의 고지라는 오리지널 고지라의 위용에 헐리우드의 대자본이 더해져 한층 박력 터지는 모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무토 따위가 비빌 상대가 아니었죠. 딱 발라먹기 좋은 케이스였달까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잔뜩 기대해보고요. 오늘의 달콤살벌 랭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좋아요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모르겠다, 나도 이제.